아야그거만 아, 들어갔어. 어. 여기 어. 보니까 짜잔한 거는 강해도, 강해도 약하네. 아, 약하지. 이리 시작한 지 얼마나 짜잔한 거지? 시작한 이잖아 몰라. 재진도 호박 가봐야 돼. 한 번에 꺼야 올리는 거물 올리는 거봐 신혁은 공을 잘 펴줘죠 이아 신혁에 대해 었어야 되는데 대에 대해서 공을 원래 잘서어니들싸우는거안 쳐서 2倍穿了2倍 2倍穿了2倍 可是我穿了我幫卡麥特 3년. 3등3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3만원 갖고 까 일단. 일단은, 밥을 생각해. 일단은 바쁘신가 봐만원줘면 일단 바쁘신각해요 1, 고 3, 4, 5, 6, 7, 8, 도 10, 1, 2, 3, 4, 5, 6, 7, 8, 9, 1안 11, 12, 13, 14, 15, 1 어? 17, 18, 19, 1 그냥 책이나 보고 있을걸 먼지거리여 이나신나이잘 된다고 아 잘, 잘못 썼어 이노 뒤에 잘못 썼어 신이형잘인가좀 위험해 그냥 어. <웃음> 움직이기 시작하면 답 없어 어, 고마워. 아, 너무 약해, 맛있어. 아, 딱 갖고 있어야 아, 셀라고 준비하고 있어? 아, 셀그까 이걸 이게 삼겹살로 나갈 수 있어. 아, 오늘 신우히농약하자번 고민해야 되는데. 아, 다스 어죠아 오늘 너무 많이 가지고 약간 도나있고아이씨 연병해라. 연병해. 18개, 18개, 13개, 15개나 차이는거나 너랑이? 여기가 이에요제개개아 민호가 잘 잡아주고 있잘 주는 줄 이건뭐쓰에가안 수가 없 어? 거. 나거 아, 아, 너무 이이이한 상이 그때 어제내탑법하고똑같네 저는 저는 탑업은 잘하는데한 거. 상승되는 단 하나뿐. 오랜만. 와. 그0명 하나? 몇없어 아, 가락.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잘 주는 을 같아. 아까부터 리만는거같아 와. 꼬리가 맞 잘기 때는 대충 쳐도 들어가 어? 나야 아, 대충 대충 아, 아, 아 나도, 나도 잘못하면 따라게돼 이건 바로 맞아야 돼 나도 잘못하면 따라해 아가 그렇게 왜 이렇게 멋있냐? 아 느낌이 아니는 느낌이 안좋아 는 멋지지? 부담 없는 거예요 는느낌요 부담 없는 데예요 부담 는 거예요 어담 없는 거예요 어담 없는 거예요 는는는는는거는 제자이 걸었순서 어, 나도 두 개밖에 없었어. 쇼다노 데려고다잘 됐다, 잘 됐다, 어떻게 된 거? 게임이 얼마 안 나오면 그안나가지마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기다리고 있지, 나갈 놈이야. 당한 게 있는데 한3 0분 놀겠지. 그래. 역전 당하고. <웃음> 이런 판은 11개 남았어? 바로 나가야 돼 뒤에 있었더라구아 쓰레기 침대 이러지? 여기서는 빡 하면 죽는거라고 해야 돼 진짜 거저먹으러... 꼭 3시 치면 한 명이 안되더라고 그게 나야 오늘? 어제는... 어제... 어젠가? 어제 쳤나? 아. 어제 시연이 한 시간 동안 다섯 개 풀었어 다 가락 들어가 오늘은 신용결.